P1은 그냥, 검정교배 그 이걸로 그치. 풀었고. 어, P1, P2는? 그, P2는, 만약에, 일단 얘는 두다 3번이니까, 음. 그러니까 16을 4 곱하기 4로 나누고, 그, 얘랑 얘한개 4가 돼야 되는데, 얘도 3번이 돼버리면 3밖에 안 나오거든요. 음. 그래서, 예얘 그 상인으로 든4 나오니까, 4 곱하기 4. 그래서 둘다 상인 하는... 잘했어 잘했어 지금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곱하.. 기 이게 두개두 두 개씩 있는 경우 연관이 네. 네그 경우에 지금 정리를 예전에 해준 걸로 정리를 해보면 네 상인 곱하기 상관인 거랑 우리 지금 네. 문제가 이 경우잖아 네 상관 곱하기 상관인 거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잘 해줘야 된다 그랬어. 상인 곱하기 상관을 하면 표현형의 비가 몇대몇대 몇이 대몇 나지